어 <웃음> 자꾸 더말하줘더말하 응. 바로 잡으시면 소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클래식 폼으로 바로 잡으시면 클래식 폼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응? 클래식 폼으로 응, 그래야 아요좀 낮죠? 응더말아지고더말아지고 안 걸리게 하려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. 예. 그럼 소리가 빠져요. 응. 무 일어나는 게 걸리잖아요. 걸리는 데이 찾아야 약간. 돼. 이게 손톱을 아, 예. 네. 찾아야 돼. 너무 너무 빠지는 소리안나게 아. 이